하이아몬 신대일 신대일 하이아몬 하이아몬 나에에좀 <목소리> 내가 뭘뭘처럼먹었는가 <목소리> 근데 코 진짜 이쁘다 네, 코가 어떡해 볼목 모르지 여러분 재림 것도 모르죠 이거 되겠다 Damn. 자, 오. <놀발> <놀발> <inches gamma> 오, 맛있어? Exactly. 검정한 맛이네다 <S lunch around> 아 i t l o o t t g i l o o Give me o o 오. 다 나오겠네. 강렬한데 인상이. 음. 살짝 수호 같은데 나와가 음. 춤출 것처럼 생겼어. Yes, b e l i e Yes, b 지켜. 적도 라이스크. 림 시멘트 시멘트 시멘트 공장. s m 일 l 손내리가. 고거성이돼야아리 지금 얼굴로 성이좀 치명적인 척해줘 what the fuck was that? 미딩들 돌아가는네. 좀 years later. 마음으로. 감사한 마음아내 좋아하는 노래긴 한데. 사자 아흔 이건 호랑이 아이가? 호랑이랑 둘다 비슷하지 않나? 오케이이 oh 노래 부르자 <놀람> <문어로> 컬로이드가어 <웃음> 일단 시험노래로 가자 어떤거? 찍었던데가 여기 아니야? 여기아기데 어, 포즈 정하자, 포즈. 오케이. 오케이. 여섯 컷? 여섯 컷? 어떻게 할까? 어떻게 할까? 에이 우리 빛처럼 왜안 나와? 왜 응? 어, 이렇게 갑자기 야! 이게 뭐야? 야! 야! 이렇게 성의 없이 나와! 벗어버리네? 그니까 마무리 마무리 What? 놀랍게도 술을 한번도안 마셨어 놀랍게도 멘정신이에요 <웃음>